방탄소년단 V 청춘의 상징같은 화보창인 방탄소년단 BTS V가 눈부시게 잘생긴 미모와 발색조 같은 매력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지난 8일 빅히트 뮤직 네이버 공식 포스트에 어스 아웃셀브즈밴드 BTS 의 비하인드 포스트가 게재됐다. 포스트는 관리자 박민이의 친근한 문구로 방탄소년단 단체 포토북에 촬영된 모습을 담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첫 번째 개인 사진은 셀프 사진관 콘셉트를 촬영하는 모습으로 브이는 데님 팬츠에 블랙 브이넥 니트를 입고 블랙 베도라를 쓰고 뚜렷하게 잘생긴 이목구비로 등장하며 시선을 집중시켰다. 벗은 코처럼 예쁘고 높은 콧대와 깊고 선명한 눈매, 부드럽게 그려지는 인중까지 황금 비율을 자랑하는 브에티존을 부각시키며 한 폭의 명화와 같이 아름다운 옆선을 선보였다. V는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올리고 한 손으로 턱을 괴며 다양한 포즈를 시도하는 모습으로 30분이면 촬영을 끝내 작가들의 찬사를 받는다는 화보장인다운 면모를 뽐냈다. 두 번째 개인 사진은 방탄 명랑운동회 콘셉트로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트레이닝복을 입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V는 자연스럽게 앞머리를 내린 흑발로 파란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파란색 머리띠를 두르고 청량하고 상큼한 매력으로 설렘을 안겼다. 학창시절 운동회를 연상시키는 착장의 V는 열정과 풋풋함이 넘치는 청춘의 상징 같으면서도 캐스트 어웨이의 윌슨 1구공 아이템을 손에 들어 기발하고 재미있는 순수함과 유쾌함으로 통통 트리는 매력을 더했다. 팬들은 모자가 V발을 받는다. 스포츠만화 찍고 나온 것 같다. 학창시절 짝사랑한 배구부 그 선배 같다. 첫사랑 기억 조작 사진 등의 반응을 보였다.